자 계속 진행해봅시다 카페 2레벨을 개장하라고 되있는데 어디다 짓는게 좋을까요 일단 메뉴 트그 테크트리를 한번 볼게요 야 이쪽에 있겠죠? 저번 시간에 단독주택이 해금이 돼서 2명짜리 주택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 가게하고 카페가 생겼네요 보라색 개연이네요 그쵸? 음 좋았어 그럼 카페를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죠 여기다 짓을까요 일단? 음 여기다 지울게요 자 이렇게 찍고 사업 추가를 합시다 음 카페가 생겼구만 제공하는 게 따뜻한 점심하고 요리한 냄새 아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렇게 만들면 애들이 좋아하지 않을까요? 음 좋아하네요 자 얘는 요건을 만족했어요 점심이 제공됐기 때문에 해피한 것 같아요 그쵸? 자 업그레이드를 시켜봅시다 자 그러면 회계사 3레벨이 됐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좀업그 어깨들 시켜봅시다 카페 2단계 개장하기로도 있으니까 하는게 좋겠죠? 요호 좋아요 그러면 이제 남은 목표가 뭐가 있을까요? 어 이거 했는데 나 아, 사업 3짜리 개장을 뭘 개장해야 되지? 단독주택 아직 1레벨이죠 근데 원하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건 일단 어쩔 수 없다 치고 자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회계사 건물 하나 더 지을게요. 자이 아이를 지어봅시다나 어디다 옮기는 게 좋을까? 자 이쪽 끝자락에다 지을게요. 호잇 대형사무소 하나 짓고 합추가 회계사로 바꾸겠습니다. 호잇 자 레벨업 요건 만족했으니까 한번더 하고, 한번더할수 있니? 위치 바꾸면 되지 않을까? 점심 있는 대로 옮겨줄게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아니아니고아어봐아너몇아이이니 아니, 아니. 너도 이니아이니아이이고아이 점심 가게 있이야아이를 여기 사이에아이 집어넣는 거이고다이고비키고고 다들, 다들 해피하죠? 음 됐어. 얘는 어차피 3레벨이기 때문에 그냥 내비둬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얘 둘을 업그레이드 시킨다. 다들 3레벨이 됐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어이? 저 업그레이드 시켜주면 되겠지. 음 그래요. 된것 같아. 아니 카페 여기 있잖아. 설마 카페를 하나 더만들란 얘기는 아니겠죠? 그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한번 테스트해 봅시다 일단 작은 창고 하나 구성을 하고 여기 있죠? 여기다가 파이앤칩스 파이 가게 이거 하나 지어볼게요 호잇 자 이렇게 놓고 이제 이 아이를 옮기는 거예요 여기 사이에다 지어, 집어넣어 볼게요 자 다들 비켜봐 여기 들어가 봐. 얘가 마음에 안 드네요. 일단 이쪽으로 나와 보시고. 이쪽은 자리가 없어요. 얘가 또 문제네. 자, 이리 와봐. 여기 들어가자. 호잇. 음. 저 퍼즐을 풀어야 될것 같아요. 하층 계급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방법이지. 임대주택이 있어. 이 아이를 좀 데려옵시다. 이쪽으로 데려오면 될것 같아. 너도 좀 붙여놓고 얘가 또 문제구나. 이런 됐어. 자 그런데 여전합니다. 일반 주택을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예, 현저였 방법이 없네 자, 여기다가 한번 지어보죠 까짓거 아니면 얘가 이게 아니라 그 일반적인 식빵 가게를 말하는 게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이거 일단 제거시킨 다음에 테스트해 봅시다 음. 다행히 제거시킨 데 얼마 안 들어갔네요 자 이렇게 하고 업그레이드 한번 시켜보고 됐고 자 니가 제공하는 게 뭐니? 따뜻한 점심이잖아 이 아이를 여기 옆에다가 데려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호잇. 그래도 변하는 게 없구만 여전하네요 나 이쪽으로 옮기자 자, 일단 퀘스트 한번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뭘 하는지 한번보게요 따뜻한 점심이라는 게 저희가 원하는 그런 이유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거 테크테크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자, 따뜻한 점심을 준 나이가 누군가? 하이안 칩스 이거 따뜻한 거 아니야? 음. 에이, 모르겠다. 일단 기다려볼게요. 퀘스트 진행하다 보면 뭔가 답이 나오겠죠. 자, 구비넌을 변호사로 바꾸라고 언급이 돼있네요. 근데 회계사는 이미 레벨이 3단계이기 때문에 뭐 위에 거는 상관이 없을 것 같고 그 구비넌이란 아이가 있을 거야. 이 아이죠? 그이 아이를 바꿔봅시다. 호잇! 합 제거하고 수리하고 그 다음에 섭취가 어? 아직 안된다고? 왜? 왜 안되지? 테크트리 한번 볼게요. 아하 여기서 사무용품이 하나 더 필요하구나. 다시 해야겠다. 뭐 어쩔 수 없죠. 회계사 한 다음에, 어, 또업그레 시키고. 한번더업그레이 시키고. 됐 여기서 한 단계를 더 만족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만 해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변호사 건물에 하나만 더줍시다 아니면 얘를 끌고 오는 거예요. 자이 건물을 이쪽 옆다 배치하면 되죠? 됐어 자 신규 변호사 생겼죠? 타자수도 생겼고 만족을 했어요 그럼 사업 제거하고 아 너무 들어가는 게 많잖아 자 다시 자 변호사 지정을 할게요 후자 업그레이드 한번더 하고 좋아요 자, 퀘스트 완료했죠. 한번더 업그레이드 합시다. 음, 좋네. 나중에 푸짐한 식사라는게 필요한데, 아까 전에 피쉬앤칩스를 만들어 아, 맞다, 해제시켰구나. 뭐 어쩔 수 없죠. 자, 일단 말을 걸어볼게요. 퀘스트는 완료된 것 같으니까, 어떤 식으로 구성할지 좀 고민을 해봅시다. 자 발라던 대로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게 뭘까요? 그 섬익공장 영감은 이미 지금 그 위스키로 변했잖아 강가로 옮기자고? 저번 시간에 우리가 술단으로 바꿨잖아 자 한만 한만이 도대체 어딜까요? 일단 여기가 생겼네요. 그쵸? 자, 두 번째 지역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어이, 새벽돌구 얼마큼 그좀 도와주지 않겠나? 음, 낡은 무드가 무대에서 퇴장하고 자유시장이 열렸다네. 내가 그 자유를 맡고 있지. 그런데 보다시피 예상보다 상당히 조용해. 파인애플과 아티초크를사는 수요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 사람들이 모자라다는 얘기 아닌가? 아니 도살장으로 바꾸라고요 그... 음... 아 그래? 자 그러면 한번 바꿔볼게요. 자 시킨 대로 한번 사업을 추가해 볼게요. 이번에 도살장이라는 게 새로 생겼죠? 양질의 고기. 그래요. 갑시다. 생긴 모양새에 비해서는 어울리진 한데 그렇다 칩시다. 경제적 다양성을 갖추면 쉽게 승리를 거머쥘 수가 있지. 음 그렇긴 하죠. 근데, 식료품 점도 필요하고, 빵집도 필요하고, 이것저것 요구하는 게 상당히 많네요. 기본적으로 저런 걸 사용을 하려면, 인구가 필요하겠죠. 음, 아, 알겠어, 알겠어. 일단 얘들이 누구인지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얘들은, 빵집. 이게 빵집이겠죠. 빵집 맞나? 괜히 바꿨다가 후회할 것 같아. 자, 다시. 식료품점하고 빵집을 개장하라. 오케이 오케이. 명확하게 이해했어요. 자, 식료품점 하나 오픈하고요. 오케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집을 하나 만들게요. 임대주택 하나면 충분할 거예요. 자 여기다 하나 찍게요. 어이밥 추가. 자 임대주택 갑시다. 아니야 잠깐만 그거 말고 아니야 아니야 단독주택으로 가는게 맞아요 자 이렇게 가지만 얘네들이 업그레이드가 된다 그쵸 자 얘는 2단계로 업그레이드가 되고요 자원하는대로 됐죠 그 다음에 도살장도 마찬가지로 인구수가 생겼으니까 친절한 거듭미 생겼으니까 업그레이드하고요 됐어 자 잠깐 스탑 뭐 때문에 그래 음.. 뭔가 냄새 때문에 싫어하는 것 같죠? 어찌하면 좋을까? 호감도가 낮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럼 이쪽은 어때? 마이너스 1을 준다. 그렇죠. 음. 고민을 해봐야겠는데요. 나 빵집을 빠르게 만들어볼게요. 얘는 좀 떼어놓고 빵집을 만드는게 맞는것 같아. 자 여기로 가서 빵집을 만들어봅시다. 녹색이었죠? 자 이렇게 하고 아니야 그거 말고 자 빵집을 만들자. 이야이죠 예, 당일 빵 준비. 이렇게 해놓고, 여기도 업그레이드 시키고, 얘 예, 이동을 좀 시킵시다. 아니야, 그 전에, 도설장 먼저 업그레이드 시키고, 됐고, 됐어. 3레벨까지 만들었으니까, 뭔가 새로, 오, 해금이 됐어요. 이건 조금 이따 볼게요. 실행하면 기존 기반 생, 그래 대체한다 이렇게 된다고요? 일단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얘고 얘를 도사장이나 위치를 바꿉시다 자 행복하나? 아니야! 스다 다시 바꿔 그래 그래도 싫어하니? 뭐가 문제니? 아 피플이 더 필요하다? 음 알겠어요 빨리 만들어줄게요 자, 왼쪽으로 이동해서 빠르게 만들게요 자 주민을 만들고 임대주택 만들고 단독주택 만든 다음에 자이 아이를 옮길 거예요. 여기로 옮깁시다. 그럼 괜찮을 거야. 오케이. 휴, 만족했죠? 자 빠르게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이제 단독주택도 2 단계가 되었어요. 행복하죠? 너도 빵집인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괜찮죠? 자, 만족시켜줬고. 아, 모두게 행복합니다 이 수치 내려갈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다른 작업을 해볼게요 그리고 얘도 어, 위치를 잠깐 바꿔가지고 업그레이드 시킨 것도 방법이겠죠 이 아이를 잠깐 여기로 데려올게요 아하 마땅한 자리가 없구나 왜 없을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얘도 업그레이드 시키고 됐어요. 나름 행복하게 구성이 된것 같아요. 3레벨까지 가려면. 어차피, 뭐, 지금 원하는 게 부족하니까. 내비둘게요. 얘가 지금 아직 사업 지정이 안돼 있는데, 나중에 이쪽에다가 뭔가 좀 멋진 사업을 배정시키던가 할게요. 아직 해금된 게 없으니까 기다려야 돼. 퀘스트 완료합시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완료 자 본격적으로 장사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응, 음, 그래요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3단계 도살장은 이미 만들었고 그 다음에 생성 가게를 이게 잉? 응?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는 테크트리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대리 한번 봅시다 철문점이 생겼네요 마켓을 제공하고요. 공장 옆에 있으면 해피한다. 그리고 또뭐 해야 되지? 도살장은 이미 3레벨을 달성했으니까. 역에서 이제 또 어떻게 업계를 시킬지 그걸 좀 봐야겠네요. 그쵸? 야채 가게가 필요하구나. 일단 돼있으니까 내비둡시다 아니지 생선 가게가 필요하니까 찰문점하고 그 다음에 식료품점을 만들긴 해야겠죠 자 빵집 식료품점 얘를 좀 옮기긴 해야될 것 같아요 근데 얘들이 야채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걸 뺄 수가 없죠 그러면 새로 만드는 수 밖에 없어요 자, 새로 만듭시다. 여기에다가 어, 야채 건물 하나 만들게요. 됐어. 이렇게 하고. 자, 식료품점 하나 만들고. 그리고 이 아이하고, 그 반대쪽에 있는 아이하고 좀 위치를 바꿀 거예요. 뭐 이유는 아실 거예요. 너니? 호잇자 이렇게 바꾸면 쟤도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너는 일단 여기로 가자 됐어 자 이렇게 놓고 자 업그레이드 갑시다 됐고 한번더 업그레이드 가고 그래요 자식료품점 3레벨이 됐죠 음이러 됐어요 와우 신기하네요. 그쵸? 이제는 야채를 두 개씩 제공하기 때문에 꽤나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다치고 자 이쪽으로 갑시다. 이제 모자는 게 뭐가 있죠? 고깃집이 있죠? 가게를 좀 구성을 해야 될것 같아요. 가게를 하나만 더 만듭시다. 일단 여기다 만든다면 좀 위치 조절을 할게요자 이렇게 찍고 음.. 파이 가게를 만드는게 맞겠죠? 그쵸? 이거 하나 만들고 자 위치를 바꾸겠습니다 어잇? 자 이제 오시고 밀어내는거 없나? 어.. 밀어내는게 없죠 이렇게 위치 바꾸면 반응이 와야 될 텐데 반응이 안을 줘 이러면 또 머리가 아프죠 너 일단 여기 가있어 아야 안돼 죽어가는구나 다시 돌아와 위치 바꿔줄게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돌아가 조금 있다가 재설정을 하자꾸나 자 생선 가게까지 해금이 됐기 때문에 이제 생선 가게를 만들면 될것 같아요. 어디보자. 해야 될게 상당히 많죠. 여기서 다 만들 수 있으려나? 아 어, 이쪽에다가 해도 되겠구나. 생각보다 장소가 많네요. 그러면 바로 합시다. 자 이거 하나 짓고그 다음에 얘한테 설문점 하나 만들고 자 이렇게 하고 자네가 원하는게 일단 주민들일거야 그래서 주민들을 어, 이쪽으로 한명 데려오던가 그렇게 할게요 너는 아이 니 그래 너를 정했다 따라와 일단 이 아이를 여기다가 설치를 하고 임대주택으로 바꿀게요 어차피 발... 이런 가게류는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아 허가가 안되는구나. 이런 괜히 가져왔네. 아 그러면 항만 건물을 짓고 아니면 주거 건물을 만들고 자 단독주택 가자. 가자. 됐어. 야집 가게도 만들어야겠네. 전반적으로 해야될게 많네요 잠깐 이 아이콘이 있어야지만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이건 좀 곤란한데 음 공장을 만들라고? 얘좀 요건을 요건을 바꾸던가 그렇게 해야겠다 일단 그다치고 이쪽에다 공장을 하나 만들게요 뭐 어쩔 수 없지 이거 만들고 어느 게 좋을까? 위스키로 할까? 위스키로 할게요. 호이, 자, 이러면 얘가 업그레이드가 가능하죠. 자, 호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 위스키 가게는 아니, 여기 있는 철문역 가게는 여기는 인대 주택하고 좀 위치를 바꿔야 될거 같아. 자, 이렇게 합시다. 그래야지만 얘가 좀 회피하겠죠. 근데 마이너스 1이네. 음. 좀만 더 위치로 옮기던가 그렇게 하자. 자 그리고 야채 가게 또 필요하니까 야채 가게를 배치시켜야 되긴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가져올까요? 반대에서? 여기는 있 야채 가게를 가져올까요? 그냥? 가져옵시다. 가져오고 나서 새로 설치하던가 하면 될것 같은데 아니야 그러면 얘들이또 아프다고 난리를 필 거기 때문에 그냥 새로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여기다가 야채 가게를 만들게요. 자리가 없구나. 자리가 없어. 위치를 나중에 좀 바꾸던가 합시다. 자 설정을 이렇게 할게요. 얘 있죠. 얘를 끝자락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이 아이도 이쪽에다 보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야채 가게를 만들게요. 작은 창고. 밥 추가. 식료품점 바로 만들고, 그러면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겠죠. 됐어한번 업그레이드 하고, 또 업그레이드 되나요? 아, 공기 때문에 안 돼요. 임대주택 하나 더 데려와야 될것 같아요. 여기다 하나 더 만듭시다. 자, 주거 건물 만들고. 자, 단독 주택 갑시다됐어 자, 이러면 해피해지겠지. 아이고, 얘 때문에 안 돼요. 이거 좀만 더 멀리 뛰어볼게요. 그리고 얘는 다시 돌아갑시다. 여기 있을 곳이 아니야. 자, 일단 얘 밀어놓고. 자, 이렇게 배치해 시킵시다. 다시 끌어와. 이쪽으로 끌어올게요. 너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끌어오고 얘도 이쪽으로 끌어와. 그러면 업그레이드가될것 같은데? 호이 아니 왜 마이너스 1이야? 어허... 얘가 그렇게 넓은가? 응? 응? 응? 딱히 그렇게 멀진 않은데? 좀 쉽게 하네요. 아이고 야채를 좀만 더 제공을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구나 그래도 두 개씩 제공은 하고 있는데 야채가게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나 아니면 얘를 바꿔야 되나 바꿉시다 이야 있죠 야 다른 애랑 체인지 해가지고 3레벨짜리 가져올게 그럼 되지 않을까 오이 자 그런 다음에 너 빨리 가자 자 이쪽으로 갑시다 자 빨리빨리 들어가시고 됐어요 자, 업그레이드가 됐죠 여기 그리고 여기로 가가지고 이것도 업그레이드 마무리 지을게요 아해피합니다끝 좋았어 철자 틀린 배너 됐어 사실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생긴 거는 정확히 모르겠어. 요 이건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아무튼 만족을 했으니까 업그레이드 시켜야겠죠? 이야 이레벨이 됐어요. 오호 좋아요. 너도 마찬가지야 업그레이드 시킵시다. 호잇! 야, 공장을 하나 더 지르라고 돼있는데 이거는... 부디요 뭔가 저런 게 나중에 효과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좀 나중에 볼게요 특성이 아직 명확하게 드러난 게 없어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아 근처 건물에 이런 거? 괜찮네 그래서 이제 생성 가게만 마무리 지으면 될것 같아요 가게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근데 자리가 없다 큰일났다 저기 이아 있죠 이 아이 사실 쓸모가 없어요 파이 가게 제거하고 사업 추가 합시다 생성 가게로 바꾸고 어이? 자 업그레이드 되나? 재고 있음 어... 음... 재고 있음? 재고 있음. 뭘 의미하는 걸까? 일단 업그레이드 먼저 시킵시다. 자, 단독스택 3단계가 됐어요. 행복하죠. 그런데 왜 죽으려고 하는가? 잠깐만, 잠깐만. 일단 옮깁시다. 자, 죽으면 안 돼. 자, 누구랑 바꾸면 좋을까? 너랑 바꿀까? 호잇 얘는 어깨도 시키면 안되겠다 자 좀만 옆으로 비키시고요 됐어 자 그러면 얘 옆에다가 지어야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음... 일단 야채가 게 옆에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것 같고 순번 좀 바꿔볼까? 여기 옆에다가 보내버릴게요 자, 얘를 선택해서 이쪽으로 보내면 되겠죠? 스왑 호잇 아니 왜왜왜요왜왜왜왜마음에 안드세요? 함들이 없어져서 음 그러면 위치를 좀 바꿔줄게 이렇게 하면 되잖아 합의 합시다 자 수업하면 행복해질 것 같고 얘 여기 가면 될것 같고 근데 이게 안좋아하네요 일단 업그레이드 먼저 시킨 다음에 판단해봅시다 일단 생선가게는 요건을 만족시켜가지고 업그레이드가 됐죠 다른 애들도 업그레이드 빨리 시킵시다 와 3레벨까지 가능하군요 좋았어 됐어 냉동실 그냥 갑시다 됐어. 이렇게 하고 그것도 빨리 업그레이드 시키고 3레벨까지 업그레이드 가능하군요. 빨리 갑시다. 좋았어. 아 이렇게 해놓고 위치 바꿔야 돼요. 수압. 그리고 얘를 얘랑 바꿉시다. 응, 음, 된것 같아. 자, 행복을 찾았죠. 나 요구사항을 만족했으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 좀만만더 붙이고 됐어. 자, 퀘스트 를 완료했어요. 퀘스트 를 완료했기 때문에 개장을 하라고? 왜? 이미 2단계 넘었잖아, 이 사람아. 이미 2단계를 만족을 했는데 왜 그럴까 이거 안되겠어 이거 집을 좀 옮겨봅시다 이 아이 있죠 이 아이를 여기다 잠깐 옮길게요 근데 거리가 안나온다 호잇 으아 죽으려고 합니다 자 위치 바까자 이렇게 바까 여기로 가자 얘는 또 죽으려고 하죠. 다시 나와봐, 원상태가 좀 바꿔야 될것 같아요. 됐어, 쉽지가 않네요. 분명히. 행선 가게는 개장이 됐는데 왜 안되는 걸까? 자 안되겠어요. 테스트를 한번 해봅시다. 행선 가게 있죠? 이거 없앤 다음에 다시 건설할게요. 그거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철거합시다. 자 철거하고 다시 만들게요. 행선 가게 보라색이었나요 파란색이었네요 작은 창고를 하나 만듭시다 자 이렇게 하고 업추가 생선 가게 호잇 자 업그레이드 가능하고 어 재고있음이 없어요 3이 돼야 되는데 좀 위치 바꿔야 될것 같아요 그쵸? 체문점 옆에 있지 않나? 나 위치 바꿀게요 호잇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업그레이드 시킨 다음에 다시 위치 바꾸면 되니까 됐어요. 한번더 가자. 좋아요. 자 일단 이렇게 했어요. 이야안 되죠. 아 이게 뭐예요 이게 어. 머리 아프죠? 이거는 아무래도 패치가 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다시 진행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진행이 안 되죠? 너무 좀 충격적인데? 나에겐 생선 가게 3단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진행이 안 되는 걸까? 많이 슬프네요. 그쵸? 뭐 어쩔 수 없죠? 지금도 스팀 평가가 그닥 높은 편은 아니니까 그 패치 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이것만 되면 바로바로 바로 쭉쭉 뺄수 있을 텐데. 아쉽네요. 자, 일단 이 게임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고, 다음 게임으로 한번 찾아볼게요.